자, 야직아 아직, 아직, 아직, 인가 추석, 아지막마지막 아직, 아직, 아이아아까지직 아직, 아추석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추석, 아직, 네.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아 네 지금 지금 이제 한, 한국이 한국에 계신 지금 아미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전에 이, 취하신 분들도 야 네. 네. 아, 아, 네. 아, 아, 오늘 또 우리가 저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완주하는데 네, 네.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라도 해볼까요? 네. 아, 아, 아,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내리 추석. <놀람> 진짜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다이제 하루,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 아이고 추석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자, 자 하나, 둘, 셋! 추 오케이! 아 아니, 추석에 무슨 노래를 부르지? 아, 추석에 추석에 추석에 추석에 추석에 추석 지요 영어로 대모로 막 이런 거있었않아 흥설래 아, 아니야? 아, 나 친구들한테 추억이 나오는래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 메리 추석 보내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서 계속 뭐 분명 먹으라고 그러니깐 지금 너하 이게 추석 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트렌드인트 아, 아니야? 대단한 노래네요 아, 여... 아, 이거은 노래를 따로 없구나 나, 나, 여기, 낫도록 좋아있어 제일 지금... 지금 오, 한국은... 오늘8 여덟 시네요. 오늘 여덟 시에요. 아,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이 가야 되나? 한 시간 플러스해서 가서... 음, 음... 와, 나, 티밥 먹어야 될것 야, 맞다. 오후 여덟 시가 지금 오전 여덟 시죠. 아, 일곱 시... 아, 이거 한국 시간 맞 제가 밥 먹으려고... 양치가 됐어요. 밥먹으려고 양치를 하는 사람은 밥먹으려고 양치를 해? 그래? 깨끗한 입으로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는 게나봐요난미슨입항그그러면 아 약간 아침에 씻고 출근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일하기 전 씻기 어.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식고나서 잠대기 전 이상하네 우리가 원래 추석에는 어. 그 한국에서는 어. 맛있는 음식들 많이 차례도 지내고 해가지고 먹,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저또 제가 미우고 있어가지고 그게 안되니까 그냥 요자 차례상을 차려버렸어요 저희 집은 이제 차례 안 지낸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집도 안지네요 이제 아 그래요? 우리 집은